Hey!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도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거잉잉 가능해? 가능해? 도겸정! 최신 방탄! 이제 1부가 끝났습니다 네. 이게 진정한 콜라봅 프로그램. 저희 대부분 진에서봐 Goodbye MMTG! 저희가 이렇게 해서 문명특급에서 고잉 세븐틴으로 네. 넘어오게 오, 됐는데 와. 우, 우. 네, 아, 저희 지금 뭘 하면 될지 승관 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준비한 건 아니고요 아, 농담이고 <웃음> 어, 저희가 아까는 이제 문명특급 쪽에서 네. 저희 고잉 세븐틴 SBS에 초대해 주신 거라면 그쵸? 이번에는 고잉 세븐틴의 우리 문명특급이 Yeah. 초대가 되셨습니다. 오신 거예요. 아, 고잉 세븐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희 주도권이 고잉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멤버들 텐션이 아예 달라져요. 이제는 아, 좀 편하게 고잉 되셔 맞춰야 돼. 이거 또첫첫 게스트. 저희는 말이 이렇게 계속 겹쳐요. 담당 가능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네. 열심히 또 임해야지. 네. 예. 저희 또 고잉 세븐틴도. 예 본전 뽑아야 되니까. 야야야 아, 뽑아 뽑아 뽑아 뽑아 뽑아 이게 이게 바로 공인 텐션이에요. 형님 <웃음> <정리 웃음> 하나 안되고 오디오 다 몰리고.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원래 그 강심장, 부심장은 토크 전쟁이잖아요. <웃음> 당신의 심장을 뒤운들 당신의 심장을 뒤운들 <웃음> 초강력 콘텐츠 전쟁이 돌아왔다. 같이 하실까요? 네. <웃음> 부심장. <웃음> 네. 네. 당신이 정신장하면 원래 토크 전쟁 아닌가요? 아그렇죠그렇죠 예. 저희가 토크쇼도 이미 많이 많이 나와봤고 아 그렇죠. 이제 이런 에피소드도 너무 많고 너무 많이 털어놨죠 말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번에는 네. 이제 저희가 특별히 문명특급을 초대한 만큼 초대했으니까 이제 역대급 콘텐츠 아 음. 고잉하면 콘텐츠죠 예. 예. 토크쇼라기보다는 이제 콘텐츠쇼라고 볼수 아 있죠 예. 아 콘쇼, 콘쇼 콘쇼 저희는 콘텐츠를 놀이라고 해요 네 예. 아, just, just Play Just for fun, oh, yeah. Yeah, yeah. Just for fun. 그래가지고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저, 저, <웃음> Just for fun이랑 just fun 언니랑 이어져어 Just for fun 그래가지고 yeah, 그래가지고 오늘은 yeah, yeah, yeah. 네, 어, 그야말로 어 콘텐츠 전쟁이 펼쳐진 거죠. 그렇죠. 다양한 콘텐츠. 아, 고잉 세븐틴 사실 굉장히 네. 핫한 콘텐츠들이 그동안 많았잖아요. 너무 많았죠. 어떤 콘텐츠들이 준비돼 있는지. 어, 고잉 세븐틴에서 굉장히 뜨겁고 화제가 되었던 네? 어, 많은 콘텐츠들 중에서 네. 음. 추리고 추려서 아, 이제 제재 씨의 심박수를 측정해서 <웃음> 심박. 심박수를 가장 <웃음>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일단 골라봤어요. 어? 그러면 제 심장 아닌가요? 맞죠? 아제심장 아, 사실, 사실 부심장도 예. 조금 나는 찜찜한 네. 기는은해해요 찜찜한데 아, 누나가 내임을 나에게 넘겨줘가지고 그쵸그쵸죠 예, 그거는 고맙게 생각하고 예, 제가 아까부터 사실 <웃음> 여기다가 차고 있어요 어, 이미 차셨네요 어 저거 엄청 무서운 건데 저. 네. 각 콘텐츠마다 팀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제재의 심박수를 높인 팀이 예 1대 부심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아 네네. 제 지금 그 심박수가 평균 몇 정도 나오나요? 100 정도? 100. 100. 지금 왜뭐 이렇게 빨리 뛰어요? <웃음> 커피를 두잔 마셔서 그런가? 보통 이제 PT하면 은한 150까지는 뛰거든요? 네그 아. 예, 정도까지 한번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1대 부심장 타이틀을 거머쥘 팀은 과연 누가 될지 예,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콘텐츠 전쟁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특급 <웃음> <웃음> 스타들의 아, 우리 이거 골세우 멘트 이런 거아니죠 초특급 스타들의 야극방식 콘텐츠 전쟁 오. 부심장 그첫 번째 막을 활짝 열어줄 대망의 고잉 콘텐츠는 과연 무엇일지 예. 자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실 건가요? 첫 번째 콘텐츠 네. 아무도 준비되어 있는 거안네 <웃음> <웃음> 불매한 제로는 너야? 아 너야? 네, 네, 저기 네. 똑바로 앉아야 되는데? 그러시바이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약간 타이밍을 놓친 거야 네, 타이밍을 살짝 놓쳐가지고 네. 일단 불면제로는 굉장히 훈훈한 콘텐츠예요 그래서 전에 도겸이랑 저랑 좀 싸웠던 에피소드가 네. 있는데 서로 간의 오해를 불면제로를 통해서 풀고 <웃음> 풀고? 훈훈하게 안고, 안고? 퇴근했었던 허그하고 예. 네. 네. 끝내기까지 아, 예. 아, 예. 어,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아나 그때, 그 그때 진짜 분위기 있었잖아 요 <웃음> 집집해가지고아요담이고정아요포도 <웃음> 예. 아, 풀고 음. 아요 음. 음. 오늘은 아 오늘은 좋아오늘요 오늘은 달요 오늘은 요 오늘은 요요 오늘은 좋아 우리 아요 오늘은 좋아요. 잘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재 누나랑 한게 한이가 과연 그렇죠.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해져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뭐이렇게 그렇죠. 속속들이 아는 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 그냥 뭐 냅다 누우면 되나요? 느낌을 아셔야 되니까 순간이가 네. 몇명 이렇게 골라 가지고 네. 아마 시범을 좀보이는 것도. 우리 로 <웃음> 도겸이, 도겸이, 한번 갈까? 도겸이 아, 형 한번 아, 가까 도겸이 형. 아, 도이나할게 아, 많아? 어. 그거는 아, 우리가 하는 거라서. 아, 오케이. 형이 오케이. 생각할 것 뭐. 아, 많아 고안할 같아 가지고. 도겸아내 목소리 들려? 잘 들려. 시작합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에피소드 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맞아. 에피소드가 없어. 아 근데 내가 또 이제 끄집어내 보자면. 아 <웃음> 어, 저번에 같이 이제 스케줄을 가야 돼가지고 도겸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 음. 보통 우리 우리도 막 먹고 싶은 거 있고 뭐 커피도 필요하면 아형뭐 커피 사다주세요. <웃음> 뭐. <아싸, 나. 웃음> 위기 위기 위기. 어. 내가 매, 내가 운전하는 매니저 형이라고 아 할게. 나나 옆에서 이제 핸드폰 하고 있고 도겸이 이제 옆에 있으면 도겸이가 아, 커피가 도... 먹고 싶었나봐. 두경 씨좀 네. 이따가 뭐 커피 드시겠어요? 커피 커피 드시겠어요? 아네저그 네. 과테말라 원두로 된 커피 찾아서 가 사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데 내가 이제 옆에서 <웃음> 과테말라 <웃음> 아니 과테말라 <웃음> 원두까지. <웃음> 아니 아니 혹시 주변에 있으면 사다 주고 없으면은 전혀 상관없다고 이제 한못 들었네. <웃음> 도겸이가 어. 진짜 그런 게 있어. 약간 아기가 없는데 이게 어. 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몰라. 어. 그러면 어. 눈치에 없다는 뜻인가? 아좀 눈치 없어. 결국엔 먹었나요? 과테말라산 원두를 찾기는 좀 매니저 형도 힘들었어. 근데 아무거나 사서 과테말라라고 했었어도 믿지 않습니다. <목소리>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아 약간 있어 보이는 척을 해 해보고 <목소리> 싶었네. 컨버또 네, 멋이니까. 네. 이월생이 아, 물병자리인가 어, 뭐 맞아. 그럴 거예요. <목소리> 물병자리의 뭐 성격, 뭐 성향. 아아 아쉽네. 성공한 것 같은데? 과테말라에서 갔어 내가. 너게 봐 <목소리> 괜찮아? 얘가 응. 한방 세게 맞을 거야. 과테말라는 정말 제가 최근에 과테말라 되게 즐겨 먹었어요 <웃음> 아 진짜로 있어 보이게 했던 게 아니라 <웃음> 과태문화 <과테미나> 되게 좋아하는데 <웃음> 딱 고소하고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피집 갔을 때 이제 과태문화 혹시 있으면 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그렇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에이, 카페에도 싱글 오리진 아, 이런 거 있으니까 아우 아. 아, 얼굴이야 아. <웃음> 뒤에 명상하니까 아, 별로 아, 네? 박수 안정시키고 어 심박수 아, 안정시키고 아, 아. 뭐 벌불안하신했어아 뭐 지금 너무 오랜만이라서 잘해 <웃음>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기대돼. <웃음> 너무 기대돼 네아 누나가 보기엔 저 말이 어때? 아무래도 머리 따라한 거 아니야? <웃음> 아무래도 아니 아. 아, 아 근데 아무래도. 누나가 더잘 어울려. 아, 일어나면 너, 나, 너, 나, 베개 아, 빨갈 거 같아. 베개가 빨간색이 군더러운 <웃음> 응. 색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 그래요. 빨간색이 무력 <웃음> 되게 없는 것처럼 말하고. 아, 어, 그러니까 무력이 어. 좀 생겼나 봐. 진짜 많이 오네. 아, 아. 형이 무력이 없다고? 근데 그 다도 세트가 5 0만 원이라고 하던데? 야. 그거 그냥 요즘 아타 먹는데 <웃음> 다도 안 해. 아, 야 그렇게 어, 많은데 아더 있던데 어. 아, 더 있다. 더 아명호은 아, 아, 아, 별로 차이가 안 난다. a 씨 머리 너무 이뻐요. 아제누나가마음에 담아둘까봐 걱정하네. 인프제가 담아도 아니요 괜찮아요. 윤형도 파트 부릉부릉했잖아. 왜 재미 없으면 안 웃어도 돼왜 관심 줘? 야 관심 주지 마. 역시 불안해. 안 불안한 것 같아? 그니까 네. 불안한다는 뜻이죠? 알지 그 준영 응. 헤어해주는 애들의 스텝이 오잖아 아, <웃음>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아, 네, 네. 이 준영이 우리 팀에서 금쪽이야 거의. 어. 약간 좀 되게 장난기 많고 너무 순수하고 하는데 네. 준아 어, 머리 잠깐 머리 뭐 펴줘 펴줘, 펴줘, 펴줘. 올려줘 올려줘 하는데 막 어, 하다가 그날 또 장난이 또 심해졌나 봐. 완전 처음 완전 처음 보는 스텝이야. 준아 근데 머리 좀 가만히 있어도 쌤이 말하니까 음. 근데 어나 그럼 몸 움직일래. <웃음> 머리는, 머리,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고, 머리는 가만히 있고, 이러고 있는 거야. 머리, 머리 그렇게까지 말안들릴 필요가 있다고? 정말 안 들어. 정말아 그리고 우리끼리 아 오케이. 음. 아 잠깐만 전혀 지금 뭐 요지부동인데? 너 뭐야? 파르미야? 고복이야? 너숨 참았어. 파이팅? 뭐야 뱀파이어 아니야 뱀파이어? 준이가 아까 이거부터 이제 흔들린 거야. 아니 날뭘할게 있나? 라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더라 누나 근데 우리 진짜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되고 아 어디 한번 쉬어볼까? 재재 누나 좀 길게 어, 가자 길게 우리도 그 느낌 아, 아니까 너무 막 그렇게 하지. 하지 말고 아이 그럼 그럼 어, 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 자 가자고 야이 장난이니까 아. 이렇게 밑법을왜 이렇게 많이 깔아 불 아. 꺼주세요 아. 나 근데 저는 이제 빨간머리 뺄때다 됐어 이제 아, 근데 좀잘 어, 될수록 오, 옅어지더라 이제 둘이나. 귀찮은 거지 <웃음> 나 진짜 아까 깜짝 놀랐잖아 누나 우리 프롬포트 저건 안 켜져? 아까 우리 문명특급 어. 찍을 때는 야 프롬포트 켜서 뭐해 어차피 그, 어 나는 이제 저, 나는 이제 정말 초 MC다 모든 걸안 보고 진행할 수 있다 아, 나 깜짝 아니 어. 아니 우지형 진짜 소신발언인데 그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 어떤 게? 그 위치가, 위치가? 포지션. 포지션 포지션이 포지션이다 <웃음> 아, 비전, 아, 뭔가 다떼 뚫고 계신 거 같아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시는데 아, 아, 그러니까 마리니가 형은 단순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웃음> 아, 아니 나는 매번 느끼는 건데 어.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어. 약간 어. 어. 안 가운 척하고 친한 척하기 좀 어려워. 아, <웃음> 야, 아, 아니야, 아, 약간 누나아니누나가 누나도 약간 낯가려. 은근히 녹화 직전까지 말안 하고 있어. 맞아, 있잖아. 맞아, 맞아. 아까 우리 간장 게장 집에서 찍고 어. 찍고, 원래 초반에는 막 미리 와가지고 서로 막 어, 오늘 잘 부탁해요, 진짜 잘 부탁해요. 음. 막, 맞아, 맞아, 막, 그렇게, 어, 그렇게 하는데. 맞아, 맞아, 렇게 하는데. 오늘은 간장 게장 집에 자기 먼저 앉아 있는데. <웃음> <타악>. <웃음> 저 행동을 하는 게 제일 어. 보고 싶거든. 어. 너무 궁금하거든. 어, 내가 밖에서 누나 부르니까. 아, 왔어, 왔어. 아! 아! 이제 문명 와. 특급이지. 뭐 세계를 뻗어나가는 맞습니다. 문명 특급이니까 이제. 백초는 제제 누나. 오늘 제제 누나 한 편도 진한 것 같아. 오그라들기에서 심박수 뛰어. 아 그래, 그래. 나 진짜 오늘 행복했어. 어. 그리고 아, 진짜 아. 이 시대에 그래. 요즘 없는 진짜 최고의 어.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그래. 누나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이런 우리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거에 대한 너무 빠삭함이. 응. 어. 아 역시 아, 최고구나. 아, 프로페셔널하고. 제제 맞아.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문명 특급이 이 박. 맞아 맞아. 제제 누나가 있어서 세븐틴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맞아. 누나가 있었어. 아줌마 안 늘었지. 아 솔직히 난 재재 누나 덕분에 재계가 됐거든. 나잖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어. 난 진짜. 진심이었어. 그가 재계약이야. 재재 재계약이야. 재재 누나 그래서 본명이 뭐야? 김 김재재. 아, 이은재. 아, 아 이은재. 아 박수. 박수. 잠깐만. 300초 아니었어요? <웃음> 오늘 스페셜하게 <웃음> 불면제로 제재 씨에게만 아 300초 하신 것같아 300초. <웃음> 아, 약 잠깐만. 중간에 김재재 누구예요? 김재재. 김재재, 김재재 우기 씨요. <웃음> 어때요? 기분이 어떠세요? <웃음> 오! 오, 근데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아, 마지막에 <웃음> 원래 M P T 이런 거 관중이잖아요. 나에 대해서 얘기해주니까 저는 기분이 좋던데요. 아, 아 그렇죠 예. 안성맞춤이었다. 아, 그래 재제 재재년화도 예. 우리가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 내가 부려고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도 저 덕분에 또 함께 어. 되실 수 아, 있으세요. 녹화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으로서 인사 이렇게 안 해주는 것도. 아뭐 개소리야. <웃음> <웃음> 감동적으로 나오시는 <하면 지는> 거야. 감동적으로 나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야. 거기 변명할 수 없어요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아까 그 얘기했을 때 심박수가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제제님의 심박수 보여주시죠 아 굉장할 거 같은데 내 네, 심박수 72에서 115아 그래서 우리 제제 누나 총 심박수는 이제 불면제로 편에서는 115 115아 115가 나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이 주인공이 되니까 재밌죠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쵸? 생각보다 관심을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아 멤버들이 생각하고 있던 누나에 대한 그러니까요. 속마음 예 맞아요 네. 진짜. 김재재가, 진짜. 김재재가 진짜 @웃음 김재재 다음 콘텐츠는 어느 분이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보죠. 다음 컨텐츠는 네? 이름하여 논리나잇. 논리나잇. 아 논리나이논리나이논리나이한 주제를 갖고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 대신에 포인트는 무논리여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주제도 굉장히 황당합니다 팔이 아뭐두 개. 다리가 두개뭐 이런 팔뚝에 다리 두 개는 원래, 원래? <웃음> 다리 두개 팔은 <웃음> 원래 두개는 되잖아 많이 안돼 지금 네. <웃음>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서로 대화를 해서 토론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아, 대화를, 아, 대화를, 대화를 그래서 해서. 논리가 맞으면 안 돼요 그래 논리가 없어야 돼요 어, 논리가 맞아. 아예 없고 그냥 헛소리를 해서 맞아. 누가 더 헛소리를 잘 하느냐에 근데 그걸 논리적으로 어. 하냐 이거죠 어. 아 논리나이 탈 멤버가 그래서 누구죠 나죠 아, 나 양규섭 흡수형 정한이 정한이 형 조장이에요. 어. 조장이고 네. 룰을 파악을 하신 거죠? <웃음> 룰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했죠. 아무것도 네. 네. 네. 네. 없잖아요. 네. 실 <웃음> 논리가 네. <웃음> <큐배. 큐배. 웃음>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고품격 무논리 토너쇼 SBT 논리 <웃음> 논리다! 아아아아아아아 오랜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논리나이트 외전. 내 예? 진행을 맡은 디노이고요 아, 예, 예. 아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진행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yeah, yeah. 일단 토론은 팀전으로 진행되고요 토론이 시작되면 각 팀은 돌아가면서 논리를 하나씩 펼치게 됩니다 자, 상대 팀에서는 논리에 대해 반박이 가능하며 반박에 반박 또한 가능합니다 반박에 반박에 반박에 반박에 반박에 반박 자 그럼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주제 보여주세요 무엇이든 복사하는 능력 음. VS 무엇이든 삭제하는 능력 아 대신 복사 능력은 어떤 것이든 원하면 다할수 있어요 단 복사가 된 대상은 1시간 1시간은 아 없어지는 거구나 반대로 삭제 능력은 삭제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 아그 점을 아, 알려주면서 한 번의 실수가 끝이 되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 되셨다면. 네. 아제재씨 준비 됐나요? 아 그럼요. 눈리를 <웃음> 싹 빼주세요. 뭐 일단 가벼운 거부터 한번 네, 가 본다면 이제 멤버들도 그렇고 요즘 예. 세상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다이어트를 굉장히 하고 많이 ]죠. 해요. 관리 시대죠. 근데 이제 복사라는 건 다시 예. 없어진단 말이에요. 저희는 한 시간 뒤에 네. 그쵸. 음식을 복사해서 맛있게 먹어요. 영양소도. 안에 소화되는 음식도 한 시간 뒤면 사라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고. 너무 논리적인데요? 그러면 삭제는 그냥 살을 삭제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체지방. 나안 되거나 이렇게 좋아. 우리는 그냥 막 먹고 찌면 삭제 시키면 돼요. 먹고 어어 그냥 지우면 돼요 저희는. 저희는 어 영양소를 챙기고 어, 체지방을 좋습니다. 삭제할 수 있죠. 그래, 체지방을. 다른 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능력이 있잖아요. 복사 능력이. 들었섰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공차를 갑니다. 공, 공차. 공차를 공차예요. 가서 중요하죠 밀크티를 공차. 밀크티를 한잔 이렇게 사는데 그렇죠. 펄 추가 하나요? 펄을 안 네. 추가해드려요. 아, 포추추가 해야 되는데. 하나, 만딱하늘에서 펄을 드 하늘에 딱0 0 1 0 0 0 0다 근 호시 씨는 비호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호감이 <웃음> 비호감이래요? 지금 재재님 아, 부정이 아, 저렇게 하는 거 없나? 어이없어서 어이없어서 심각스라고 저는 먹는 것보다 비호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파울 w 스 r 이제 음악 도 만약에 여러분, 재재 네. 누나가 숙발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숙발, 좋지. 그럼 뭡니까? 뭐지? 삭제입니다. 숙발, 재재. 적응 못하는 모습. 야 이거 좋았다. 말인지 어. 알죠? 알지. 어... 반삭발 하면은. <웃음> 저 정도 문올리 나와줘야 돼요. 아, 네. 반박하는? 반박하는? 제재 누나가 복수는 복수인가요? 둘더 <웃음> 짧아가지고 담황을 아, 네. 한 시간이나 좀 아, 네. 있네요. 아, 네. 예. 옆에 팀원 버논이가 음.. 재미없어. 나는 <웃음> <웃음>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웃음> 네. 오케이 일단 다시 돌아가서 네. 어 요즘 또 이제 많은 탈모인 분들이 계세요. 아 맞죠. 네. 많이 빠져요 요즘에. 아, 네. 네. 진짜 마음 아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있다면. 복사를 해서 아주 풍성하게 만들서 야, 근데 그게 한 시간 뒤에 사라진다네요 한 시간 뒤에 다시 복사하는 거죠 와 너무 귀찮아 뭐, 뭐. 일장 출몽 일장 출몽 저는 그렇다면 탈모가 그거라면 내가 탈모 온다 모든 사람 머리를 다그걸 <웃음> <듣기야>. 아, <그래서 웃음> 어, 그냥 표준화 시키는 거군 야이그왜 아, 아, 공감하고 있지? 아, 아, 저는 또 많은 분들이 인생 네네. 영어로 꼽는 네. 이터널 선샤인 어, 네. 아, 아, 아, 아, 아시죠? 알죠 알죠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기 마련이에요 맞어 맞 있죠 우리 승관 씨 우리 뿌띠빠띠 했던 그 응. 데뷔 초 시절 그걸 복제하고 싶어요? 복제하면 두 배입니다. 그거는 복제하고 싶긴 하죠. 아, 그렇다면 당신은복제으면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A 씨가 또 한마디 하겠다고 합니다. 요새도 되게 사람 되게 외로운 세상잖아요. 이제 일도 그쵸? 많이 하고 그쵸. 시간도 그쵸, 그쵸. 없고, 그렇죠. 견해도 하고 네. 이럴 때는 복사를 내 자신을 하는 거예요. 어. 아, 근데, 아. 근데 생각해봐 한 시간 후에 없어져. 한 시간 뒤에 또 복사하면 돼요. 아 그거 없지. 가능합니다. 한 시간 뒤에는 또할수 있어요. 제주는 이번에 확진돼가지고 못 나간 스케줄이 몇 개야? 너무 행복했어. 어? 왜 <웃음> <웃음> <웃음> 머리 색깔 변하더니 더 변할 수 없나 <웃음> 그리고 되게 난감한 상황들이 많아요 화장실에 갔는데 실질이 한칸 밖에 안 남아 았어 맞아 어떻게 뭘 삭제할 수는 없잖아 딱쓸 거에 삭제하면 되죠 아 무는 걸 삭제하면 되잖아 다정 결과물을 삭제할 거예요? <웃음> <왜>? <웃음> 여러분! 그 잠시만요 닦을 게게안 보이잖아요. 알아 보면 되죠. 그거는 에뭐 알려줘요? 뭐 알려줘요? 화장실 갈 일이 없게 다 삭제를 하면 되죠. 그렇 아 배변 욕구를 삭제한다. 잘잘 어, 어, 조절해서 위가 삭제되면 어, 그, 어떻게 될 장이 삭제되거나. 지금 너무 논리적으로 지금 모두가 접근하고 있어요.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오, 오. 가야 돼요. 오. 논리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오, 다른 방향으로? 오, 오. 저희가 방금 게장 먹고 오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 맛있지. 오, 오. 맛있지만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 이게. 승완 씨가 려삭! 어, 뭐, 아, 이렇게 약간 개걸스럽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껍질을 삭제시키면 아. 우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을 수 있다고요? 우아하게 우아해 결국 자기 거 하려고 이런 거구나 저희 삭제팀에서 또한번 말하겠습니다 이승기 선배님 삭제 한번 불러주시죠 한 잔씩 너를 치울 때마다 네 좋습니다 어, 당신들이 이제 고통을 느꼈을 때 어, 그럼 보통이 복사가 되면 이제 복사를 안 하죠 복사 안, 아, 안 하실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보통을 느끼고 누나 제목을... 근데 그런 날 있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날 운이 너무 안 좋아 뭘 해도 막뭐 옆에 테이블에다 무릎 찌고 아, 뭐 아까 머리 맨어 멘트 하다가 다 꼬여버리고 아, 그럴 때는 복사라는 복을살수 있어요 <웃음> 아그 복사. 복사 복사 복사 복사 저건 인정하겠습니다 아 네. <웃음> 왜 박수가 <왜>? 나오죠? <웃음> 올라가 신 <웃음> 박수 올라가 인정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쪽은 굉장히 저희 맞는 소리거든 음, 그리고 우리 맨날 이제 무대도 해야 되잖아 무대 해야죠 근데 방송은 늘 조금만 시간 줘 그러면 우리 무대 할때 계속 부사를 하면서 계속 노래를 복 보글 타는 것까지만 괜찮았던가? <웃음> <웃음> 이런 <웃음> 이런 건 어려워서 네. 많이 나올 수가 아, 그래. 없어 너뭐 뭐, 뭐 생각하고 있던데? 저희가 여러분 만약에 피아노를칠수 있잖아요 네. 피아노가 저기 멀리 있어요 예, 예. 손가락을 계속 저 멀리까지 복사해서 <웃음> <딴>. 오 좋지 왜요? <웃음> <그러면 웃음> 어, 너무 친구로 아, <웃음> 너무 친구어 <웃음> <웃음> 근데 매력 있다고 봐요 <웃음> 어, 나도 매력 있다고 본다 <웃음> 저기서 우지가 막 등이 가렵대요 그러면 슈슈 <웃음> 복사 복사 복사 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으로 여쭙겠습니다. 삭제 팀 발론 없습니까? 발론 해봐. 발론 <웃음> 아, 아, 대체? 아 그러면 각 팀당 마지막 발언 하시죠. 마지막 발언 어, 누가 하실 거요네 여러분 복을 살십시오 사십시오. 저희는 재재 씨가 삭발을 하도록 <웃음> 하겠 그러면 저희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삭발한재재 저희가 다시 복사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머리는 다시 네 삭발하시겠습니까? 음, 삭발할게요 그냥 네, 바리깡 준비해주세요 지금 네. 준비했다! 네. 삭제를 <웃음> 하시고 복사 좀, 해. 해, 복사 좀 해주세요 네영호걸로다영명걸 네. 명옥 붙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팀 모두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에 설득 당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논리나잇 외전 네. 오늘 생활 속 마주하는 수많은 난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는데요 한 가지 난제 아니었습니까? <웃음> 네. <웃음> 오늘 한 가지였는데요? <웃음> 지금 너 진행이 난제다 <웃음> 네. 수많은 토론으로 <웃음> 네. 나눠봤는데 <웃음> 네. 소감을 한 마디씩 아, 저희는 래요 그 네. 제대, 제대. 소감 아, 네. 저희는 많이 했으니까 어, 좀 전의를 상실했어요 아, 전의를 <웃음> 상실을 해. 네. 어디에서 아, 저, 상실했어요? 슈아 씨가 복사 복사. 저그라이 같이 말하니까 <웃음> 복사가 약간 배신당한다. <배신다고> 그 <웃음> <웃음> <웃음> 사람이 저렇게 나라이였자 사람 네,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S B T 논리 나이. 바로 그럼 우리 논리 나이 제재 심박수 심박수라고 아,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나실것 같은. 아니요저 많이 좀. <웃음> 어이가 없어서 아, 아 불면제는 못 벗어났네 일단 눌리나잇은 탈락 확정 아 졌어. 과연 돈 나이에서 뛸 것인가 눌리나잇 굉장히 힘겨워 하셨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아. 제가 좀글쎄 이러다가 티적인 모먼트가 많아져서 네. 어, 이런 개소리를 좀못 견뎌네 못 그렇죠. <웃음> 사실 저도 힘들어요 네, 네. 다음 세 번째 콘텐츠는 어떤 거죠? 바로! 바로! 아이! 가도로 돈 라이입니다! 예! 제가 아주 1, 2, 3때 아주 활약을 했던 사 편인데요 컨텐츠죠. 제가 마피아 게임을 굉장히 와, 좋아합니다 예이 게임 정말 매력 있는 게자 오늘 <웃음> 상금은 50만 원입니다 진짜로 네. 줘요 진짜로? 진짜로 줘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제재 누나 그 어디다 숨겼어요 지금? 그니까 러 마피아잖아요 네. 네. 아까부터 숨겼어요. 조금 차분해지긴 했어 아, 정환 씨가 마피아다 <웃음> 왜? 나대잖아요 <웃음> 나대잖아요 <웃음> <웃음> 원래 마피아들이 죄수리다 약간, <웃음> 약간 마피아 특 지목당했을 때 나를 지목한 사람을 데려 제, 지목한다 보통 아, 마피아가 특성이 그래요 일단 저는 오늘 여기 게스트로온 만큼 네.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지켜볼까요? <웃음> 아니요. 밝히고 가겠습니다. 아 밝히고요? 나 밝히리? 저는 경찰이나 의사 중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 역으로 상당히 고단수의 멘트일 수 있는 게 그치. 본인이 마피아일 수도 있는 맞아, 거예요. 그치. 마피아인데 이런 말할수 마피아 있는 맞아요. 거지. 아니면 너무 많이 꼬아서 시민인데 어. 그러니까 시민이 무덤을 다 메리터 하려고 아, 뭐 할수없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자, 지금 이제 플레이가 된 거지? 지금 플레이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돌라이 시작해보도록 하겠 본격적으로 돌라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 힘들지 본격적으로 돈 라이를 시작해보도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예, 렛츠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이곳의 마피아가 현금 50만원을 숨겨놓았습니다 이번 블라인은 마피아 게임 두번 보물찾기 두 번으로 진행됩니다 마피아는 두명 경찰 한명 의사 한명 시민 9명으로 이루어지며 마피아는 2명 중 1명이라도 검거될 경우 모두 검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부터 마피아 검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주세요. 저 변조 목소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이크 연결되어가지고 일단 일단 내가 의사인데 처음에 의사라고 밝힌 제재 누나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참 마피아를 많이 해봤어요. 네. 저희 둘이 만약에 의사 가치가 많다면 네. 경찰이에요. 어? 네? 진짜요? 어? 내가 경찰인데? 제가 내가 경찰인데? 이렇게 바로 저... 밝힌다고요? 어? 잠깐만 둘다 경찰이라고 하려다가 저형 맞아 아, 아, 나, 나는, 나는, 나는... 난 솔직히 난 <웃음> 경찰 뭐야 저 둘은 난좀 불량지 살려보려고 랬어 나는 거짓이라는 일도없어 저희는 네. 의사와 경찰을 마피아한테 다 알려준 거네요? <웃음> 어. <웃음> 많이 해봤다네요 많이 해봤는데 10년 전에 해봐가지고 10년 전에 많이 해봤잖 근데 그렇게 막 엄청 대담할 것 같진 않아. 우리랑 마피아를 생전 처음 하는데 방어적으로 나올 그치. 거야. 뭔가 첫 판부터 마피아를 죽이면 아예 끝나는 거잖아. 나. 아예 끝나지. 난또 이런 맞죠. 패스트한 그림을 또 좋아해요. 그치. 마피아는 어. 또 왔어, 또 왔어, 야, 왔어, 왔어. 당 다르 당당 당. 당드 이러다가 있을 때, 이러다가 있을 때, 때, 이러다가 있을 때. 나라고? 나라고? <웃음> 나라고? <웃음> 마피아가 나라고. <웃음> 이유가 뭐야? 이유를 설명해줄게 계속 하다 보니까 같은 패턴이야 <웃음> 어, 맨날 저거야 나는 민규 형초다볼 때부터 아니라고 알았어 도겸이가 마피아라는 이유를 내가 설명해줄게 아까 굉장히 대기 시간 때 어. 스태프분들과의 그런 교류가 좀많았어 어떤 스태프분들과 어떤 스태프분들 p 어. 스태 아, d 님들이랑 막 괜히 이렇게 이러저러게 되게 사적인 어? 얘기했는데 어떻게 약간 어색해 어, 뭐어 되게 어저께. 사적인 얘기가 없 내가 언제 게 내가 언제 세트 그게 사적 인터뷰 원래도 이거 원래도 이거 이 원래도 이거 원래도 이거 아 이거 원래도 이거 원래어 이거 이거 원래도 이거 어색 이거 어래도 이거 이 뭐냐? 난 진짜 100% 난 진짜 마피아 절대 아니야 나는 사실 변호사인데 아, 변호사는 뭔데? 변호사라고? 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변호사라고? 변호사인데 나는 몇 명의 그 직업을 확인할 수가 있어 어. 음. 아, 근데 그렇구나. 일단 도겸이는 도겸이는 시민이야 나 진짜 마피아 아니야 맹세. 야 은정아 너둘이고나 마피아 둘이구나 나 진짜 아니야 와형 마피아 마표, 변호를 해준다고? 마표, 나는 마피아 마피아에 변호를 해준 거 그렇지 이게 진짜 나한테만 주어졌는데 아 진짜 이상한 소리 하고 있기했죠 내가 변호사로 도겸이 시민이고 에스쿱스 시민이고 언제 모르겠냐고나한테알려준다니 어. 어. <웃음> 아까 종이 줄게 써있어 말잔 소리야 나한 3명 알아 시민 민규 니네 시민이야 민 <웃음> 시민이야 <웃음> 맞지? 진짜 내가 확인아 그러면 누나, 누나는 누나 마피아가 누구시 신어야 요 저는 호시랑 <웃음> 어. 민규 왜? 아니 민규 시민이야 진짜로 아니 진짜 확인해 주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종이 하고 싶어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시민이야 아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할때 됐다, 어. 우지야. 뭐가 <웃음> 왔어? 우지 가과 느낌 다 형이야? 할때 우지 됐다. 팀. 우지야, 혹시 어, 너 어. 의사야? 나 회계사야. 회계사야. 회계사야. 회계사야. 회계사. 아니, 뭐 이렇게 직업이 많아. 동현 할인 진짜 중요해. 어. 아. 다눈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제일 어색했던 거는 도겸 형이 맞는 거 같긴 해. 나도. 아, 어, 근데, 근데, 맞아. 근데 맞아. 들어봐. 문투기랑 고인 쌤는 콜라보를 해. 어. 나한테 마피아를 준거 <웃음> <웃음> 근데 이 형은 너무, 너무 티나는 형이기는 그래, 난 도겸이 어느 정도냐면 은 도겸이는 진앞에패일것 같아서 못 죽였어 아니 아, 스페... 아, 내가 진짜, 그 정도야, 진짜... 아 진짜 변호사라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변호사를 봤을 때 와. 너, 너, 너 아니었어 야, 야. 정한이이랑 도겸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 말도 안돼나 도겸이 니나 진짜 아니야 도겸이 형 하면 가자 나왜가나 아, 시민이야 아니, 아, 아니 가, 내가 확인했는데 얘가 아닌데 뭐자 아니, 형 의사라네 야, 그런 거면 윤정아 죽이자 어, 그냥 아, 어, 그래, 네. 윤정아 죽이고 네. 어, 그래. 좀 조용히 시키자 그까 변호사라서 지금 시민 세명을안다고 어, 변호사라서... 내가 그 3명을... 존엄한 죽이었잖아. 아니 이게 예, 잠깐만. 잠깐만. 너 지금 헛소리 멈출래? 죽을래? 죽을래. 아, 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어봐. 죽을래 헛소리. 지금 이게 마피아가 너무 유리하잖아. 근데 진정성이 어, 좀 있다. 마피아가 너무 유리하잖아. 왜냐면 턴이 두 번밖에 없어. 마피아가 두 번밖에 걸고 지금 맹세. 당연하지. 있어. 마피아대 너네맛아 숙제 박지 야야 대추격 형은 이제 양치기 소년이야 참 아쉽다 이게 정한, 도겸인 것 같은데 나한테 그치, 마피아 줄수 있을 리가 없잖아 아니야 아니, 도겸 배포로 아, 그... <웃음> 왜 그래, 배포로야 그래, 자 하나 둘셋 정한 와나 진짜 신기야디누야넌 그걸 믿어? 너도 3년 그래. 안에 사기당한다 <웃음> 제제 누나 아까 믿어? 신기방기 뿡뿡뿡이 걷어 이신기방이뿜뿡뿡이 작년 1,2,3 네. 네네 네. 이런 헛소리하다어 갔어, 갔어. 헛소리? 아니 나 진짜 스페셜 직업이라서 그래 난 너네를 지키고 싶어서 그래 아니 신붕을 걸었으니까 나는 믿어 그래. 형이 우리 그렇게 그래. 막 나는 형이, 형이 날 신비로 봤으니까 믿는 거야 얘들아 진짜 나 아니야 팔니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정거된 정안의 정체는 시민입다 시민이라고? 시민입다 근데 변호사예요 그냥 변호사 없어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스페셜 직업은 왔습니다. 안 알려주지 없어 바이찾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아 아, 진짜 뭐 변호사야 아 변호사였어 야 고객 나오는 거 보고 왔어. 아 해. 알았어 확인할게 그때 아, 진짜.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시민 중한 명을 지목하여 조용하세요 저... 온라인을 하게 되는데 저는 시민인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저 진짜 마피아야 나 도와줘야 하려고 <웃음> 하더라고요 도겸이를 도와서 혼란스럽게 음. 좀 판을 만들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민을 네. 할이 <웃음>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자 하는 참가자를 지목하세요. 음. 경찰은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날이 밟았습니다 사망한 시민은 우진입니다 아이고 아축딱 아, 섰는데 아 돼야 나랑 같이 있자 응. 지금부터 제주도 옆자리가 어딨 거야? 5분간 보물찾기를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여기찾아야겠다 가자 아나 보물찾는 게 제일 중요해 지금. 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네. 건가? 아또 어. 이거 금방 찾지 어. 이런 거 어. 마피아는 보물을 동물이... 포스트잇 알려주시면 됩니다 포스트잇 알려주세 진짜 변호사 같기도 하고 요 변호사야 나 변호해주는 사람 이번에는 진,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긴 했어 진짜 폐기사라도 어. 아. 물. 불... 아, 지금 나나 나 다음 마피아야 돼 곤충아 같지 을 거야? 투싸 그러니까 사마귀가 나는 그러니까 브로코처럼 사마귀가 보에 밑에 알려줘 <웃음> 은근히 어디 막 밑에 음. 붙어 있을 수 있어 옛날부터 맨날 그려왔어 <웃음> 고기 안까지 들어갔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열정이다, 열정 이건 실제 식물이 아닌가, 좋아 했는데 당연히 아닐 걸 알았지만 당연히 아닐 곳부터 찾아봐야 다살아볼수 있는 거니까 넘바가 예. 있으네 그래, 그래 나 여고 리만참 짬바로 <웃음> <오, 웃음> 언니 여쭤들는거 <여기 대박이다>. <웃음> 발견을 그때도 잘 못했어 나면 이런 지미집아래에 이렇게 붙여놨을 것 같아. 만약에 도겸 씨다 도겸 씨가 많이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도겸 씨라면 도겸이 어지 아, 알잖아 너는 지 알잖아 너는 지 알잖아 몰라, 나뭐 도겸을 만지지를 않다니까 왜 열심히 찾는 척해, 도겸은 어 열심히 찾는 지알나 도겸을 얻어야 그래. 되니까 아, 여기 는거 아니야? 너 여기 있는 거 1층에 있구나, 보물이 아니지, 난 모른다니까요 없지 형, 호시 형 어, 어디 숨겼어, 소영아뭔 소리야, 내가 안 숨겼다니까 난 보물을 만지지도 않았어 아, 어, 어디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다고 배우보다 더 배우 늑대 가지고 노는 여우 전혀 안 보이겠지 <웃음> 크루 하지만 나에게 다획이 있다고 베이비 oh, 헷갈려 헷갈려 헷갈리겠지 결국엔 내 거야 내 거야 내게 겠지 I'm so finally finally 단 시간이야 벌써 보는 새또 밤이 되었습니다 I'm the mafia I'm, I'm the, the mafia, mafia. 야 민규 저거 보는 거 보니까 민규가 찾은 거 같은데? 누가이찾았을가 음, 음, 주차장에 들고이는데아 가서 주너왜나 가서 주차장는 가서 주차장에 가서 주누가 가서 갔어 네? 에 가서 주차장가져 가서 주차장에 가가져 가서 주차장에 가서 주가져 주차장에 가서 주차장에 가서 주차장가 공감 그러니까 한번더 찾아야 돼그러면 아, 마피아 어차피 우리 목표는 돈이잖아 그래 마피아 빨리 어. 죽여 도겸이 죽이고 돈 찾자 빨리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이거 죽여야 아는 건가? 그냥 관례상 어 그래, 그래. 하나 둘셋 앉혀 <웃음> 우리 응? 마피아 네 이게 윤정한과 도겸이가 뭔가의 노종의 거래가 있었어 내가 보 맞아 공부된 도겸의 정체는 그냥... 마피아입니다. 아 <웃음> <웃음> 마피아 고견이 검거되었으므로, 마피아는 모두 검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다른 마피아의 장점은, 순간입니다. 나 진짜 나... 진짜,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죽자마자 정한이 형한테 가서 얘기했던 게 승관이었거든 아 그래? 어. 뭐 근데 내가 아니, 이제 차이 아, 있었는데 근데 티안 아, 났지 아 진짜 다 마지막으로 5분간 보물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시작이야 시아잘 죽어서 반편하다 어떻게 생겼지? 너무, 너무 못하 아, 했어 아, 어. 아 너무 못했어 내가 그래서 나 마피아 딱 나왔을 때너왜날왜 왜 주냐고 단독 어딘지 아세요? 나왔으면 지미 집 카메라 위에다가 올렸을 거 같아 나 도겸이다 내가 마피아야 어디다 숨겼을까?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킹받더라셔 정말 너무 짜증나 알고 싶다 킹받아 야 재재 누나 찾고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포기한 <웃음> 거 같은데? 이거 어렵죠 찾기가 아니 아니 여기 시, 진짜 숨긴 거 맞아? 전 어릴 때부터 보물찾기를 못했어요 이러나 호호호허 허허허 허허허 허허허 허허허 이허이 허허허 허허허 허허허 허허허 허허 없겠죠. 찾았어? 아예 안 찾았어. 시안이 찾았다 시아이 찾았다 아나못 찾았어 못 찾았어 야너 찾을 척 하지 마 없잖아 <웃음> 아아아 아, 아, 아, 아. 근데 하 <웃음> 끝나.. 나는 거야? 아 민규 찾은 거 같은데 못 찾아 나도 <웃음> 너무 넓고 <웃음> 누구냐고 누구냐고 누가 <웃음> <불과> 가져갔냐고 <웃음> 진짜 큰 바다. <웃음> 아돈 공중분해했어.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의사는 준입니다. 누구? 준준준. 어. 경찰은 재재입니다. 어, 아 진짜 경찰이었네트알스트 아, 월스라고 그럼, 그럼. 직하게합니 현재 모는 시민의 손에 있습니다. 오 어? 김재재. <웃음> 김재저 <김제지? 웃음> 아니, 아니야, 없어, 진짜, 없어 아, 너지! 저기 저야 저기 저야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야너기 저기 저기 야기 저기 저야 저기 저기 아니 저기 저기 저기 저고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와! 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그냥 바로 기저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아 진짜. 아 진짜. 볼륨감 볼륨감. 어저 어디서? Yeah. 형 야, 어디 있었어? 어? 있어 어디 있었어? 아, 가르쳐 줄수 있잖아. 두, 개단. 두, 두 번째 계단이. 계단. 계단. 계단. 이게 놀라인가? 지만기뻐 <웃음> <웃음> <심한> <웃음> <웃음> 아, 솔직히 제재나 주자. 함께 웃겨진. 진짜 웃겨진. 마피아 승관 씨 축하드리고요. 마피아 승관 씨 축하드리고요. 아니야. 안 m 마피아! m 라 f 예예! 함께 오신 오늘 재재 씨아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원래 하는 건가시 예, 예. 혹시, 혹시 변호사 없나요? 저 진짜 네. 힘들었는데 변호사 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네, 저에게 보물 위치를 알려주신 마피아 도겸 씨에게 실례합니다 아! 아, 그래서 아이구나 뭐 알려줬어? 아 오겠어? 진짜 <웃음> <웃음> 없다고, 나 아니라고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너 지금 게임이 뜨거잖아? 이건 죽을 수도 있어지 그럼 응? 나의 앞을 보냈어? 어그래 나한테, 아, 비를... 어, 어. 나한테 위치 알려줘 응? 나한위치알려줘면 내가 찾아서 너가죽어도내안가 거야. 어딘데? 빨리 계단 계단 계단 올라가는 위층이거두 어. 번째 계단 너 이건 진짜다 죽어도 돈을 벌수 있대 와 하지 말자더니 죽어도 돈은 벌수 있대 이제 돈을 많이 자아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린 <웃음> 받... 아 너무 좋아 누나는 받지 <웃음> 말자 우리 그렇게 살자 인제 그래 <웃음> 제 신박이 과연 돈 라이에서 몇이 나왔을지 맞아요 <웃음> 예, 저도 입고 있던 신박수 저도 입고 있었어요 예. 그다자 네. 신박수 돈 라이 몇인지 보여주세요 몇이요? 에 높게 안 나왔을 거 같은데 보니까. 계단 오르고, 어? 계단 오르고 어? 내리면서 좀집에자리수가 어? 네. 0 2 5 30 25? 제일 다 역시, 아아 역시 돈이 있어 역시 돈이 있어 돈을 너무 찾고 싶은 거나돈 너무 좋아하잖아. 돈만 <웃음> <웃음> 보면 심장이 뛰어. 아, 이렇게 해서 제재님의 심박수를 가장 많이 뛰게 해주신 돌라이 팀이 1대 9심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 오. 다음에 이쪽에서 또일 소감을 예. 들어봐야 되는데. 재재 씨부터. 어, 일단 네. 어, 워낙에 잘 맞춰 주셨어요. 오늘 또 김재재 말씀해 주시고 <웃음> 김재재 우지라고 아, <웃음> 말 아우지 씨 김재재 말씀해 주시고 뭐뭐한 사람 인지 모르겠다 하고. 네. 예, 뭐. 예, 다 기억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무튼 감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훨씬 감사하죠 오늘 또 최초의 게스트라고 들었 둘이 대화하실 거면 <웃음> 저희 쪽도 나가있어도 되나요? 리디아 네. 우리 가자 우리 못 갖고 리디아 가고 가자. 얘기들 우리 하고 있어, <웃음> 예. 아 맞다, 예, 누나 나, 근데, 근데 이렇게 콜라보도 했는데 내기 한판 하시죠 야, 또두 다리 만들어내는 거봐 예? 그냥 진짜로 단판으로 가위바위 해서 서로 원하는 거 들어주기 오 어떤 <웃음> 것을 우리가 내기를 걸지 네. 어,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희는 뭐야? 일단 우리 김우지 씨 김우지 씨 <웃음> 김우지 씨의 <웃음> 어. 작업실에만 놀러가고 싶어요 오우 아아 네. 우지 씨가 응. 안 한다는 그네 가지 뭐지? 그다 하고 가는 거예요 <웃음> 아, 네 <웃음> 아 거기 안에서? 아 거기 <웃음> 네 <웃음> 안에서? 와네 가지가 뭔데? <웃음> 그게 <웃음> 수, <웃음> <다> <웃음> 수, 담배, <웃음> 어, 타투, 피어싱 피어싱 다 하고 담배는 아무래도 조금 예 기호식품인데 건방대로 아. 좀 대체해가지고 씨드 네. 먹으면서 건방대하고 귀 뚫고 <웃음> 그래서 해나 한번 하고 예, 아. 예 판박이 같은 거 이런 하면 진짜 아이디어 희박하다 진짜 놀라 진짜 뭐하시는 분이냐고. <웃음> 뭐 <하시는> 분이냐고. <웃음> 뭐 분이냐고 진짜 뭐하시는 분이야 냐 뭐하시는 분이야 대박이야 <웃음> 김우지 씨의 작업실에 아, 아 정말 하더라고요. 괜찮으신가요? 아, 괜찮아요. 오케이 아, 오케이 아, okay, okay, 괜찮아요. 오케이 okay, okay. 하지만 okay. 그네 가지 모두 다 제가 그네 가지 모두 다 제가 해야 돼요. 아 해도 돼요, 해야 돼. 다 돼요. 하고 가야 돼 거기서. 네. 아, 제, 제가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나, 남는 다 해도 돼요. 우리 쿠스 형은. 어 다음 앨범이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문특 마지막 엔딩에 엔딩핫 BGM을 계속 쓰는 계속 공부하는 다들 가수 배우분들 다 분명 나오면 무조건 다핫아 무조건 근데 다 핫한 사람들만 나오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맞네요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오케이. 그쵸. 그진 아이, 저, 그, 아, 크레딧 나올 아, 아, 때, 그때 막 다음 회차 예고편 들 때, 그때 핫. 저희 언제 컴백할지 몰라요. 아, 이걸 받아들이는 거. 제발, 늦은데. 제발, 술담백합세요 제발, 아, 하자. 제발 아까 도전보다 이게 더 도전 같아. 아니, 뭐, 그렇게, 가 그렇게. 진짜 가고 싶어 하시나봐. 우리가 이겨도 그건 들어드리고 싶다고. 아니 그럼 그럼 이거 그냥 하지 말고 그냥 교환 하자. 그냥 서로 들어드릴까요? <몰로> 그래 갈바 가자. 하지 고 그냥 악수 악수로 앉아. 좋 하나에서 타면 악수를 할지 갈바위 할지. 어 괜찮다. 아 좋다 좋다. 악수를 할지 바지 서로 들어주는 거아니 그거는 하나에서 타면 공개할게요. 아그 같이 누군를 찌르낼지 누군 악수를 할지. 우와 대박이다. 지면. 여기서 가위 그 대신 지면 그 사람을 못 가져가요. 여기서 가 나오면 진짜. 난악수 끝내고 싶어. 나 진짜 악수 안다고안안안 안, 안 내면 신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사람들 위보가위바보가위보가위하지보가위보가위바지보가위보가위바 야와 <레오> 소름 진짜 돋음야 소름 진짜 돋음그림 나왔다 그림 나왔어 아, 아, 방송을 알아 이 탐욕을 만들었을 때 모르겠는데 무슨 일을 알아 아 누나 아, 와 이런 생략살을 봤나? 아, 아. <웃음> 아니 눈구렁이야 그냥 아주 그냥 아, 아주 어? 그냥 사기꾼에 야, 따로 없네 아싸 벌써 끊는 샤드니 자 천하게 이번에 악수. 누나는 마음대로 난내밀고 있을게 진짜? 어난내밀고 있을게 어 그러면은 <웃음> <웃음> 아 목짓바로 <웃음> 자이럴 <웃음> <이런> 거면 <웃음> 아, 악수 그냥 다 없애고 갈다 바게요갈바위바 네, 네, 됐어 나이 사람 못 믿어 자, 오케이 드럽게도 영광 하는 <웃음> 둘의 안! 안! 안 되면 신경 갈위바갈보가 악수 야 악수! 악수! 악수! 악수! 아, 예. 잘 애초에 이럴 생각 생각이었다고. 압수하려고 네. 된 거야? 응.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아, 자, 예. 압수하, 아... 술 담배! 압수, 브리어 <웃음> 아, 아 좋다 좋다 좋습니다 <웃음> 아주 좋겠어요? 아름답고 가 좋나요? 네 아주 아름답고. 서로에게 보기 좋은 주접스럽고 네. 네. <웃음> 느낌으로 <웃음> 이제 클로징을 할게요 하나도 네. 안 주접스럽고 네. 너무나 행복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네 치졸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웃음> 네자 <웃음> 네. 이제 어, 오늘 정말 뜨겁고 치열했던 컨텐츠 전쟁 부심장 네. 네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예. 어 저희가 새로운 시즌으로 언젠간 볼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저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죠그그 저희는 언제든지 명절에 가족 보듯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자, 고전 예능스럽게 마지막 멘트하고 어. 끝내겠습니다. 당신의, 당신의 심장을 심장. 뒤흔들 부심다 야 너무 잘 꾸며주셨다 마음껏 드세요 여러분 진 팀이 샀습니다 <웃음> 아, 벌칙 있어야, 아니, 있어야 돼, 돼. 돼. 아니면 다음 아, 차영때 아. 고잉 스테인리팀 차영때 밥차, 분식차, 커피차 한 번에 다 보내기 그러면 스텝들이랑다 같이 어스텝들것 같이 그래 밥차는 빼고 커피차랑 커피차랑 뭐 그래 팀원들끼리 그다 나눠서 내는 키. 거죠? 어, 그 대신 진짜 풀코스로 제대로, 제대로. 어, 진짜 원하시는 거다 해드릴게요 키.